안녕하세요 허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다가 여러가지 윈도우 단축키들을 많이 사용하실 을 텐데 사실 근데 사용을 많이 안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은 당연하게 사용될법한 그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업무 생활 자체가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윤택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단축키는 바로 바탕화면 보기인데요 바탕화면을 바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아마 예를 들어서 무슨 윈도우 창이든 뭐 인터넷을 보고 계시다가 넘어가려면 이렇게 막 내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D, 즉 윈도우 D를 누르시면 한 번에 화면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D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화면이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마우스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마우스를 오른쪽 하단으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하게 틈이 보입니다. 지금 거의 여기 화면 아래쪽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꺼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 D키를 누르셔도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방향키 화면 분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하나를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윈도우 오른쪽에는 뭐 워드 이런 것을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한 화면에 그래서 그 방법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됐냐면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워드 화면을 오른쪽에 놓고 그리고 인터넷 화면을 왼쪽에 둬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정렬된 것을 보이시죠? 그렇다면 나머지 윈도우는 여기에 이동시켜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왼쪽에는 윈도우, 오른쪽에는 이런 워드, 화면이 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분할해서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축키가 바로 윈도우 방향키입니다 자, 세 번째 단축키는요 바로 파일 탐색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뭐그내 컴퓨터 같은 걸 마우스를 클릭해서 많이 누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윈도우키 누르시고 그리고 알파벳 2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파일 탐색키가 켜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일 탐색기를 빨리 여시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좀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단축키는요 바로 잠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막 갑자기 업무를 보시다가 점심시간이라서 컴퓨터를 꺼야 돼요 근데 마우스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단축키를 활용해서 잠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L 눌러주시면 바로 잠금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바로 잠금이 돼서 화면이 꺼졌었는데요. 윈도우 L을 누르시면 잠금 모드가 실행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안에 있는 내부 설정 같은 것들을 하실 때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제어판 기능입니다. 제어판 기능을 실행하시려면 윈도우 키 누르시고 I를 눌러주시면 바로 제어판 기능을 켜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축키인데요. 바로 가상 데스크톱입니다. 이 가상 데스크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화면에는 작업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화면에는 뭐 예를 들어 인터넷 화면 또 다른 화면에는 게임을 켜놓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3대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윈도우 컨트롤 D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윈도우 컨트롤 D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바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그럼 여기에서 또 인터넷을 켜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은 다른 화면인 거예요. 이 화면에서 방금 전에 열었었던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윈도우 탭을 눌러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데스크톱 1 2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데스크톱 1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데스크톱 1로 다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윈도우 탭 키를 눌러서 넘어가고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윈도우 D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축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캡처 단축키인데요. 사실 저는 이 화면 캡처 단축키 정말 많이 쓰는 편인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예전에 화면을 캡처하려면 그냥 프린트 스크린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안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쉬프트 S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대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것이 복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바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컨트롤 V키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이미지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캡처를할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영역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는 이 단축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윈도우 단축키는 뭐냐면요. 바로 화면 녹화? 단축키입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시려면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녹화를 하셨을 텐데요. 윈도우 자체 내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화면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자면요. 바로 윈도우, 알트, 그리고 R 키를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알트, r 인데요 그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이 모양 보이시죠? 바로 녹화 화면이 뜨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크 켜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이 마우스 움직임 이 모든 것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이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는 뜻이고요 자 이것을 종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돼서 만들어진 이 영상은 어디에서 찾아주실 수 있냐면 파일 탐색기에서 동영상 캡처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이 캡처 안에 지금 유튜브 크롬이라고 하는 이 녹화되어 있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녹화된 화면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녹화를 하신다면 다른 프로그램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단축키 몇 가지들을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단축키 꼭 숙지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업무상에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팁 알려드려 봤고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